오늘은 그제도 가볼만한 곳금강산의 해금강을 닮았다는 해금강과 이국적인 풍광을 자랑하는 에도와 구조라성 새바람소리길을 걸어보았습니다. 에도관 선편은 요 여러 곳이 있는데 그제도에서는 장승포, 와연, 구조라, 학동, 도장포, 해금강 선착장이 있습니다. 모습을 잘맞에서미륵바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요 쏟아져 내릴 것만 같1 5 m 의 절벽 위에는 소나무가 자라는 모습 마치 분 자라는 모습만요 십자계곡이라는 계곡이 있는데요. 그 조각을 낸 것처럼 하얗게 조각조각 돼 있는 모습이고요. 파도에 맞은 굴곡의 선을 따라서 그림을 상상한다면서요. 곰과 그림을 다 상상할 수 있다면서 맞물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저그 동물은요. 시골에 나무불을 심기는 부엌에 아궁이처럼 닮았다 해서 부엌꾼이라고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듯타게 앉아서 고개 넘어 생지에게 말 타고 장가 가는 모습이 돼서 저 바위를 신랑 바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네, 네. 이루고 있는 나무는요, 동백나무와 사철나무, 그리고 소나무가 수종을 이루다 보니까 이 방향을 보시죠. 넉넉한 바위선이 계단처럼 서순으로 도철단 것처럼 정확하게 나오죠. 예, 승객을 안전하게 객실에 앉혀서 입항할 업무가 있기를 로를 받습니다. 자, 카각 분들 다 데려가세요. 바깥에 분들 다 데려가시고요. <목소리> 배려는요. 과거에 가이나 무선한 상쾌한 무인들 가까운 섬이었다고 합니다 이 근처로 낚시를 왔다가 요 태풍을 만나 우연히 하룻밤 민망을 한 것이 인연이 되어 이섬 전체를 사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섬을 개발하기 시작하여 고구마밭에 감길나무 3천 그루와 편백 반풍린 8천 그루를 심어놓고 농장을 조성하였는데요 여러 차례 실패를 겪고 농장 대신 식물원을 구상하여 30년 넘게 가꾸면서 현재 애도가 되었다고 하네요. 이 비너스 가드는 원래 초등학교 분교 운동장이 있던 자리로 영국의 버킹건 궁의 뒷정원을 모티브로 조성된 비너스 가드는 외도해상공원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지중해를 연상케 하는 건축물과 곳곳에 도여준 대리석상들이 요잘 어우러져 정말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이곳 파도라 전망대에서는 요 맑고 하찮은 날이면 저 멀리 대마도까지 내다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광활한 바다의 거센 출렁임과 희한 파도소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계단은 요 원래 주민들이 밭을 일구던 자리에 밀감나무 3천구를 심고 매서운 바닷바람을 막기 위해 방풍님로 심은 편백나무 8천구로가 현재 천국의 계단으로 자연스럽게 변모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거제도 가볼 만한 곳 금강산의 해금강을 닮았다는 해금강의 신비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국적인 야자수와 지중해를 연상케 하는 건축물 곳곳에 놓여진 대리석상들과 섬이 잘 어우러져 멋진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사계절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는 애도를 걸어보았습니다. 또한 구조라성 첫바람소를 또한 야경이 가장 멋진 곳으로 꼭 한번 걸어볼 것을 추천드립니다.